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산정호수에 가보겠습니다. 산정호수 산정호수 뜻이 뭐냐 일단은 자동 주차장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음, 참고로 주차장 요금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2천 원중행은 5천 원 그렇습니다. 어 1시간 내로 빠져놓으면 은료에요 이렇게 산정호수 주차장에서 이제 폭포를 지났어요. 잠깐 둘레길을 올라가서 산정호수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폭포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눈속임입니다. 원래 폭포는 딱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폭포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수공사 중이라 옆에 물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폭포가 아닌 폭포가 되어 있습니다. 폭포는 바로 왼쪽에 보이는 연못 쪽에 저 위쪽으로 나 있습니다. 지금 보이죠? 여기가 폭포예요. 지금 물이 안 내려오네요. 폭포인데. 야,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여기 연못에는 강태공도 있는데, 여쭤보니까 베스가잘 잡힌답니다. 참고로 배스는 우리나라 소종이 아니죠. 많이 잡아야 됩니다. 소종 아니죠. 아, 그렇게 해서 이 연못을 지나서, 낙천지 폭포를 지나서, 이제 산정호수 길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이 불다리를 지나서 김일성 별장이 있는 곳으로까지는 가지 않고 바로 굽여지면서 산정호수가 나옵니다. 자, 지금 쭉 올라갑니다. 돌계단길 쭉 계단에서 올라가면은 자, 호수가 나옵니다. 이 길이 조금 비탈 길이에요. 완만한 길로 가실 수도 있지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계단길, 비탈길을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근방. 자, 이렇게 해서 산책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가 어, 망봉산인데 363m 정도 되죠? 이쪽에 가장 유명한 산은 맹선상이 있습니다. 아, 이제, 호수쪽으로 거의 다와니다이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빠지면 은 산책로 산을 등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가지 않고 산정호수를 보기 위해서 왔으니까 산정호수 쪽으로 향하겠습니다 왜 낙천지에 물이 내려오지 않나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죠 자 이제 거의 다 도착했네요 저 앞에 보입니다 이 길을 내려가면 바로 호수가 보입니다. 호수를 가면은, 어, 수변테크라고 해서 양 사이드로 이쪽과 또 건너편 쪽으로 쭉 산책로가 놓여 있습니다. 드디어 산책로 수변테크가 보이고요. 산적 호수가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가고 하던 길이 바로 여기고 바로 오른쪽에 폭포 쪽으로 내려가는 물이 내려가는데 지금은 그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물이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보신 폭포 아닌 폭포 쪽으로 물을 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정호수, 냉성산과 그리 망봉산을 자라게 어, 있던이산에니 적송이 유명하고요. 산책로는 쭉 있고, 주변에 음식점들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도 잘 받쳐져 있어서, 가족분과 함께,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냉선산자량 삼봉산자량, 그다음 산정호수자락에서 머무를 수 있는, 추가하실 수 있는 좋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쭉 앞쪽을 보입니다. 제가 잠깐 들어가서 호수 쪽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의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원래 산정호수라는 것은 산속에 있는 우물이에요. 그래서 산정호수라고 부릅니다. 또 뭐, 들리는 말에는 산안에 있는, 어, 저수지다. 이랬던 뭐, 산안 저수지. 이런 이야기도 존재다면은 어쨌거나, 어, 이름이 정해진 거는, 어, 그 당시의 일이고, 지금 우리는 산정호수라고 불리는 이 호수를 구경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쾌적하고 좋은 장소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가 산정호수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가 보시지 않으신 분은 아마 안 보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쭉한3 k m 정도 이상이 되죠. 여기 산책로가요 그리고 지금 이쪽은 하동주차장으로 올라왔는데 상동주차장으로 또 올라가면은 약간 분위기가 틀리죠. 그쪽은 놀이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트 여행을 할수 있는 네, 보트 시설도 되어 있고 그 다음 수중에서 뭐 휴게실을 할수 있죠 차도 되실 수 있고 그 다음 조각공원도 그쪽에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동 주차장으로 쭉 올라 가겠습니다 하동 주차장 쪽은 다 보고 양쪽으로 길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차량을 끌고 쭉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차장까지 쭉 빠져들어갑니다 다시 올라왔던 길을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려가는 길에 주변 지행들을 쭉 한번 보고 있습니다 하동 주차장 쪽에도 이렇게 잠시 가족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주차장은 굉장히 덥죠. 여름에는 그런데 연기가 꽉꽉 찹니다. 참고로 여름에 휴가 가신 분들은 지금은 요월이라 아직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주변에 자연 보호 헌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에 대해서 포천에 대한 그런 안내라든지 그곳을 갖다가 잠깐 제가 책자도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왔고요. 주차 인제 통과하면서 안내 표시가 이때가 있죠. 얼마라고요? 주변 식당들도 있고요. 여기 가시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동주차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상동주차장, 호수 가는 길로 해가지고 쭉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동주차장 중에는 먹거리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식당들이 이쪽에 많이 있어요. 네, 버터 타는 길도 이쪽에 있고 놀이시청도 이쪽에 있다 보니까 식당도 자연스럽게 많아진 것아닐까 지금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금 문을 닫아 놓은 것도 있고 수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커다란 바이킹도 할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여기에서 조각공원과 보트 타는 공간으로 제가 자리를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 영상을 그쪽으로 아, 비춰보겠습니다. 바이킹 금단 저승자. 자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조각공원 쪽입니다. 조각공원.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각공원에 예, 그럼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트장 이용 쪽으로 바로 자리를 이동해서 보트를 타실 수도 있고요. 예, 또 수상. 또 휴게실이 있으니까 저기 들어가셔서 아, 호수 위에서 차를 한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산정호수 상동주차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관람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쭉 길어서 여기 조각공연인데요 저 산책로를 따라서 쭉 걸어보시는 것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걸어보시는 것 좋습니다 예, 주변에 있는 큰 숙박시설이 있어요. 하나콘도가 있으니까, 한화대저소 하나 아, 제가 빠져나올 때는 그쪽으로 또 나중에는 나왔는데 예, 하나콘도에는 지금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원래 책정된 금액은 어, 뭐 4, 50만원 정도 됐지만 은 지금은 1 0만원대에서 10만원 정도에서 숙박을 하실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혹시 6월달에 휴게, 휴, 휴가 계획이 있으신 분은 쪽도 괜찮고요. 주변에 또 콘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까지 알아봤습니다. 저와 함께한 산정호수 여름휴가를 어디로 가?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